찍고 이지팔짱 <웃음> <웃음> 산 <웃음> <웃음> <와>, 감사합니다. <웃음> <웃음> 먼저 라 <찍어라. 웃음> 소다 음, <웃음> 지금 이 정도 나 어, 음. 좋은데? 일단 가, 가까이서 하는 거 먼저 찍을까? 어떻게 해? 어떻게 까 처음에는 일단 좀 가까이서 할박샷 아, 음. 일단 찍어보자 아, 잠시 게 내가 음. 이 정도 어? 얼박샷 이 정도로 아. 가야겠 귀엽다, 야. 찐다. <웃음> 음. 음. 음. 일단 할거없으전신 하하하하. <웃음> <웃음> 아, 뭐, 뭐 아, 지금 지금, 지금 하 <웃음> <웃음> 네, 아니, 아니지. 웃어요 <웃음> 맞아, 맞아, 맞아. 니 처음 바라보고 야 된다고 했까자연그게줄게 자, 가자. 네, 부지... 어... 어... 어... 어... 어... 어... 어... 어... 어... 어... 어... 어... 어... 어... 어... 어... 하, 네, 세. 아, 난 너무 좋다. 너무 내 스타일이다. 잘 먹겠습니다. 이거 무슨 맛이야? 짱 지금... 아, 마늘 짱별거 음... 음. 음. 없어 그냥 아무담으먹어게아 여기, 음. 여기도 간장이 발라져 있구나 약간, 근데 조금 치워먹 나한테 약간 이런 거 마지막에 <스톤> 먹어가지 뭐? 이러, 이렇게 삼. 난 약간 순서대로 먹겠지 않게 나난왜 이렇게 그동안 음식을 도전을 나하고잘하실을까 이제 응. 고전해 네, 음, 잘 맛있다 이거 우와 세스 너어 이거 진짜 이 한 잔이네 근데 이거 한잔 이렇게 나는데 맥주는 맛있어? 아니 맥주 마실거야? 응. 어? 네가 좋아하는 솔직히 고맙니다잘 봤다 어? 좋아 뭐 하는 물 <웃음> 아무것도 안 넣은 물 <웃음> <웃음> 하나 둘셋 어우, <웃음> 어우, 힘차라. <웃음> 어, 이제. <웃음> 오이, 명란, 감자. 근데 꽃은 이게 다인 거야, 그러면? <웃음> 포스 요리 같다. 뭐가 아, 더맛있더라 제주 맛있다 아아 아 노을이 진짜 없어 노을 안, 안, 안, 안 먹어 이 약간 자몽 향나 아니 나 한개가 어 눈으로 가는 거 같아 <웃음> 다 나오지? 아나 숨겼네 날라도치 거야? 아직 복수는거아니어뭐색 하나도 안해 지금? 뭐뭐 하는데? 아 나온다 여기 겨지내려와야 <웃음> 왜 이렇게 하지? 약간 어, <웃음> 이렇게, 이렇게 많이 하더라? 손 보여주기. <웃음> 아, 니네 <웃음> <님네> 그거 먹었나? 저게 <웃음> 어, 아, 아니 그거 먹었냐? 유미의 세포들 맥주. 나 유미의 세포들 아예 안 먹어. 니 음, 뭐 먹었나? 유미의 세포들. 이거 마시던데? 먹었다. 아, 진짜? 난 그냥 먹으라 해서 먹었다. 아, 일본 가서도 나 맥주 먹었다. 그냥 맥주. 갑자기 너의 이름은 보고 싶다. 정말 먹하 김민호가 봐가그거알 이제 칠석구. <웃음> <웃음> 모르나, 출석구 칠석구? <웃음> <웃음> 어떤, 아니. 어, 나 사람 이름이 김민호인데. 대학교에서 교수님이 출석을 불러가지고. 김민호 이렇게 불렀는데, 옆에서. 김민호. <웃음> <웃음> 아나 그거 니다 <웃음> 네, <다우사가> 웃어서 거의 정색하는 데야이 <웃음> 꼬리 올라가 <웃음> 우와 이 가구메기네 욕심, 는 욕심이 네나왜 자꾸 아이 새끼 이거 아, 아니 안웃으면안웃안으면 되는데 웃긴데안 웃긴 척한다